노벤이라니 아 내가 노벤이라니 내가 노벤이라니 의사형반 내가 어떻게 된것이오 내가 노벤이라니 뭘 써야한단 말이오 아 뭐해 아 답이 없네 이거 근데 선탐배 선아 탐선 살아있어 그냥 선지자 골상 배냈다고 생각하고 호스, 그 은둔자 쓸까요? 아 그래도 이건 좀 별론데 p i n g 이오님 슈퍼채팅 10만원 후원 노벤 화이팅 아 미친 10만원 후원 미친 아 잠깐만 아 미친 10만원 후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이거 이기겠습니다 이겨서 꼭 승리를 가져가시겠습니다아 가보자고 가보자고 할수 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만수무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개꿀띠 아 개꿀 아 너는 뒤졌다 이새끼야 일루와라 최후의 격아 이루와라 이새끼야 어 글로 안가면 죽지롱 메롱 메롱 메롱 메롱 마무리샷 으아아 레쿠크니 뒤져버리게 뒤져라 이새끼야 이거 텔레포트서 무조건 쓰거든 이새끼 이쯤 올라갈 거지 너이쯤 응? 올라가지마 엄마 어, 나 텔레포트야! 텔레포트야! 그냥... 어... 이싹였던맞아주는 새끼, 그냥 일로 와나 그냥 일로 와는냐고 일로 와는냐고 존나 그냥 존나 뛰어, 그냥 존나 뛰어, 그냥 존나 뛰어, 그냥 파내고 먹이고... 아, 나 평... 은안 되지? 만 기다리고... 자,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아, 아, 기다렸다고 기다렸다고... 아, 지금이네... 으아.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응, 음? 존나 따라, 그냥 안 되거든, 안 되거든. 그냥 안 되거든. 그냥 따라가야지, 그냥 따라가야지, 그냥 따라가야지, 그냥... 따라가야지, 그냥. 아, 심 개새끼가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미친 아 가는 척 하면서 가는 척 하면서 아아 아, 가는 척 하면서 아 가는 척 하면서 가는 척 하면서 가는 척 하면서 아 가는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연맥이기 하는 척 하면서 한각이 아나 이거 존나게 까다롭네 이거 아 이거 솔직히 탐사원 어어야한다 생각합니다 20초 너무 깁니다 15초로 해주세요 15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님 20초 너무 깁니다 15초로 부탁드릴게요 손님 솔직히 20초 너무 길어요 인정 어 인정 인정 어 인정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개새끼야 일로 와닿오자고 20초 너무 깁니다 솔직히 20, 15초로 업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솔직히 15초 정도면은 너무 해전 업프고요 너무 해전 업프기 때문에 어야무지고요 서색까지 한대맞고요좋고요 이쪽으로 갑니다 새로 연결해주고요아이결 연결, 새로 했는데 똑같은 거 뭐야씨 어? 자석 없기 때문에 이제 커버 절대 안 되고요. 포워아 와도 그냥 개, 아무것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죠. 그냥 아무것도 못 하죠. 지금 너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지 그냥 아씨발! 아, 아, 아 잠깐만! 아뼈뼈 뼈! 아뼈뻔 써! 뼈. 아아뼈뼈 맞았다고 아, 아, 이 새끼야! 아씨발! 아뼈았 써! 이 새끼 반칙스네 이거! 아 잠깐만! 로아! 로아! 로아! 로아! 로아! 집중을 해고 마무리하기! 하! 아, 쥐 아씨! 잠깐만! 로엘로라. 하아. 공격하는 척 하면서 대압 빼면서 하. 거기다. 아, 돼. 야츠. 이거거든. 응? 도망갈 거지? 롱 응, 응? 치료해봐 한 번만. 응? 지뢰 한번 해 보시지. 응? 치료 한번 해 보시지. 응, 포드 잡으러 간다. 포드 일로 오시지. 포드 님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오세요. 포드 님 일로. 포드 님 일로. 포드 님 일로 오세요. 포 아시고요. 안 맞아 이거. 아, 잠깐만. 지뢰하지만 진짜로 오니. 야, 목표 찾아 야! 아. 로아즈 그냥 하. 아, 도피 그냥. 한 대에서 때려버리기 그냥. 뭐 하는 거야, 지금. 따라가는 쪽 하면서 소설가가 해독기 바로 만지면 바로 그냥 대가리 깨주면 해줍니다. 대가리 깨주면 이야기. 브롬브롬르롬브 브롬브롬. 아독백기 그냥 마블링까지. 아주 좋고 그냥 몸 바꿔봐, 몸 바꿔봐 한번. 어? 몸 한번 바꿔봐 그냥 싸가지 없는 그냥 일로 와나. 일로 와나, 일로 와나, 일로 와나, 일로 와나. 몸 바꿔야지, 바꿔야지, 바꿔야지.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몸안 바꾸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몸안 바꾸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몸안 뭐 바꾸면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고 이 친구야? 아? 어? 뭐만꾸면 죽는다 죽는다 말했어 말했어 말했어 말했어 말했다고 했잖아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에이, 좋아 좋아 좋아 여기까지 했으면은 어 뭐야 묶어줍니다 지금 2층 에도끼 누가 싸가지고 어 치료를 한다라. 소설가 미칠 보이는데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존나 따라가 그냥 존나 따라가 그냥 존나 따라가 그냥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뭐해 병신아? 아, 병신아 뭐해? 아, 병신아 뭐 하냐고?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병신아 제발 집중해. 아, 집중해. 집중. 아, 집중해 버리기. 아, 집중 그냥. 묶어 묶어 묶어 묶어 묶어 아 지하감 커버림 그만 이거는 지하감을 간다 해도 약간 좀 위험하죠 처음 묶은 거기 때문에 약간 위험스 합니다 예, 약간 위험스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면 됩니다 음 마중 나가요 오케이 소설가 저기 돌리고 있는 거 상당히 안 좋구요. 일단 여기 슬슬 이명 뜨면은 앞으로 가주면 돼요. 애들이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숨어 가지고 그냥 깔짝깔짝 깔짝 깔짝깔짝 깔짝 대고 깔짝 깔짝 있으면 그냥 뚝배기 날아가는 거거든 그냥. 어? 뚝배기 날아가기 싫으면 일로 와. 알지? 그냥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뚝배기 한 대. 푸슉. 어. 따라가면서 따라가면서 바로 빨간색 한 대. 아, 빨간색 한대 그냥. 얌치하고리고 그다음에 하! 따라가면서 그냥 뚝배기한대때려버리고 그냥 포잔대로 쫙 쏴. 그냥 아 한대 아 어. 안 맞은 거 너무 큰데요 이거 안 맞은 거 너무 큰데 이거 안 맞은 거 이거 너무 큰데 어안 맞은 거 너무 큰데요 진짜 너무 큰데요 진짜 너무 큰데요 음음음음음음음고이 새끼야 아나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없구나 열두 시 넘네 포드님 거기서 마시나요 뒤질래요? 포드님 조지로 왔어요 포드님 이리로 오세요 포드님 이리로 오세요 포드님 뒤지기 싫으면 빨리 오시라고요 그냥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아 이층에서 지랄이야 이거 응, 절단 맞지롱 그냥 응 절단 맞지롱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그냥 일로 와야지 그냥 뭐하는거야 어허허잘 피하는데 일로 와야지 그냥 뭐하는 거야 지금 으아아 뚜빙이 그냥 오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아유 찬샤 이리 와야지 그냥 뭐하는거야 지금 어어어어 어어, 지금 그래 그래? 이거 그런다고? 오케이 나봐 딱봐 그냥 어 딱돼 그냥 지하가목 딱 들어가줄테니까 딱돼 그냥 쭉 들어가 아 못들어가겠다 이거 하아 씨발! 아드가? 이존나들 미치놈 그냥 이게곡 전승이거든 이 바로 열어버리고 바로 웃고 버려 바로 웃고 버려 하루 묶고버려 하루 묶고버려 그냥 그냥 각성 시간 야, 각성해버리지 그냥 존나 각성해버리지 그냥 저대 때문에 이기거든 저기 저기 소찰가 누워있는거 뭐야 저거 저 대가리 보이지 이새끼야 다 보인다 그냥 일로와라 그냥 야, 다 보이지 그냥 대가리 딱대 그냥 대가리 딱때이새끼야아 대가리 딱때 그냥 안돼 너 으아 으아! 마무리까지! 아 씨발 잡만아자잡만 아, 실수했어! 아 실수해버렸다구요!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 그! 으아! 아, 마무리까지! 자 가보자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자 가보자 가보자 두두 두구 으으샤 우샤 우샤 우샤 우 아으샤! 주제 와. Wow. <웃음> <웃음> 어, 잘 썼네 셔서. 잘 이념이념이념이 <놀미> 이념이 어디서 올려나 <웃음> 천천히 왔으면 좋겠네. out. Wow, <coughs> there <That> is also <awesome. coughs> right there uh-huh <laughs> Fucking guys, what are you doing? Son of the bitch. Come on, baby. Where are you? Hey, hey hey hey hey, what are you doing? Hey, come on! Hey hey hey, what are you doing? Hey, stop! No no no no no no! Oh, t h s is no no no no no! Oh my god! What are you doing? I'm so sad! Fuck! <sighs> run! Run! Go away! Run! Oh my god! God. What the hell is that? Oh, my God, what is t h a t No way. Huh, don't h u h huh, huh, huh, huh, huh, huh, huh, huh, huh, huh, huh, huh, huh, huh, huh, huh, huh, huh, huh, huh, huh, huh, huh, 오마이갓, oh God! Please shoot a me! Oh, ha! h y h y h y w Why? w h h y Why? w h h y Why? y w h y I w i k i you! Come on, baby! No way! Hey, hey, hey, brother! Where are you going? You die! I kill you! I kill you! I kill you! Oh my god! What are you doing? I don't know. <laughs> I don't know. n o t h i g here. I'm so yummy, people. Yeah. Ah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Ah, come on, baby. Where are you going? I'm on you. 미 미! 아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